어, 이게 열무 두 단, 얼갈이 한 단. 이거 물김치 담을 거예요. 근데 오늘 따듬는 건안 찍고 맨날 이렇게 따듬는 거 똑같은 거니까 그냥 씻어서 절구기만 할래요. 오늘은 한 번만, 한 번만 시치고서 절구 거예요. 이게 소금 종이컵으로 세 컵인데 이건 좀, 뭐야, 열무가 좀 억시어서 좀 소금 많이 들어갈 것 같아. 2시간 반 정도 됐어요. 이거는 이제 뒤집어야지. 다 절거져서 훔쳐봐야지. 치워봐, 이번에는 두번치쳐야 돼. 밖에서 치면 좋은데 밖에 비가 와가지고. 물을 먼저 좀 부어주고. 먼저 이렇게 타가지고 부으면 편해. 연하게 써야 돼, 물인지 담을 거는 이게 이거 끓은 거야, 이제 다무이가 엄청 크지 열무 사면은 이렇게 흠 있는 물을 하나서 줘요 김치 담을 때 갈아서 넣으라고 <웃음> 얘가 조금 흠 있다고 못 판다고 줬어 요번에는 무이 무를 갈아가지고 즙을 내서 담으니까 국물이 굉장히 맛있어요, 더무 하나 다갈 거야 이리나오네 찌꺼, 찌꺼기. 물은 좀 빡빡해가지고 빨리 안 갈려야 배는 금방 갈리는데 배보다 무거는 물이 덜 나와. 이거 찌꺼기는 그 국물 뺐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아까워도 버리는 거예요. 불을 받쳐주고 그 다음에 배즙도 붓고. 이 무즙을 넣으면 처음에는 국물이 좀 아린 맛이 나는데 익으면 은요 국물이 훨씬 맛있어요. 맵도 맛있어요. 우리 김장김치 갈아서 넣었더니 너무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갈아서 넣는 거예요. 또 국물 김치도. 미나리. 익으면 향긋하라고 미나리 좀 넣어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쪽파. 좀 홍고추 좀좀 좀 많이 넣어줘요 또 이거는 청양고추 씨를 좀 대충 털어줘가지고 새우젓 예, 국물 좀 넣어주고요 두개 넣고 싱거우면은 소금으로 간을 해야 돼 이게 싱싱하게 먹으려면은요 이거 설탕을 넣지 말고 요 물김치에는 이 물김치는 에이 신화당이나 저기 뉴스가 넣주면 싱싱해요 다 먹을 때까지 싱거우니까 이제 내 입에 맞게 끓음 간을 맞추면 돼요 이제 소금으로 간을 맞춰주세요 마늘 생강도 좀 넣어주고 야 물김치 국물이 겁나 많네. 내가 밥도 말아먹고 막, 그러려고 국물을 많이 했어요. 싱거워서 숯국을 한 컵, 한컵 정도를 더 넣어야겠어. 싱거워서. 이게 진짜 물을, 물을 말안 했네. 우리 이거는 알칼리스로 하는 거예요. 생수를 하면 돼요. 알칼리스 없으면. 아나 담아놨다 익으면 그냥 또 여기를 퍼줘야지. <웃음> 딱 어떻게 일을 하나냐 아 맛있게 생겼다 이거는요 물김치요 꼭이게 해서 드셔보세요 무, 무즙을 무 넣으면은요 정말 국물이 맛있어요 그래서 나도 이번에는 또 이렇게 무즙을 담아봤네요 감사합니다 음참사하이 맛있네 즙을 먹어도 맛있겠다